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서울, 서울역입니다. 인천 천안이나 의정부,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1호선으로 명동, 당국이나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경강선 KTX, 경부선 KTX, 새마을, 부부마호, 누리로 열차와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or line number four. Passengers intending to travel on Kyonggang Line.